시간은 아침 9시 반입니다 달래미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잠깐 밖에 나왔어요 사실 어제나 오늘쯤에 카카오 대리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찍은 영상이 없습니다 차주의 허락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다찍어놓게 없어서 사실 방황중이에요 감이라는게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 대리 영상을 편집을 잘해서 올리면 분명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근데 뭐 찍은 영상이 없는데 억지로 뭘할수 있는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일상 브이로그 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층 핸들로 지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라는게 참아버렸어 소카나 쿠팡플렉스나 사람한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건 반납전에는 사진찍고 달판 한번 찍어야 되요 컵홀더 너무 졸리고 요번에 새로 바뀐 송파 3캠프의 경우는 시동 5층으로 박스는 33개를 전부 신선시 말해서 저도 70개 싣고 싶죠 차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새벽 8시 쿠팡 배송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도 끝났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습니까? 와 바깥에 이렇게 날씨가 좋다는 게딸내이랑 어, 와이프 데리고 산책 나왔는데 정말 좋네요. 요즘은 이렇게 그냥 바람만 쐬도 기분이 좋아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젊었을 때는 친구들하고 자극적인 거 아니면 시끄러운데 가서 놀고 막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확확 풀어야지만 기분이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조용한 데서 바람만 쐬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요. 늙어서 그런가? 솔직히 나오긴 했는데 너무 뜨거워. 더워. 맛습니까 맛이 네. 맛